Do you enjoy aesthetic and minimal room decor in kpop? Then Astronaut is the perfect shop for you. From albums and plushes, to room decor like clocks and lights. You will find everything fun modern and aesthetic at Astronaut.com. You can use my code b a n g e i n t at checkout for a 5% discount on your purchase from Astronaut.com. Link in description below. 우리다 집어 는 거야? 우리랑 같이. 차수리 여기 그, 앞쪽, 우리다 아. 저, 아, 주꾸미 삼겹살 지옥에서 온 주꾸미 삼겹살이다 예 oh, yeah. 이거지 맞아. 아 맛있어 보여 야 잡채 맛있는데? 보자음 음, 맛있다 음아 맛있네 아, 뭔가, 좀, 뭔가 좀 돼서 맛있는데? 맛있어 응. 밥 먹기 전에 걸리다오야 어, 주삼 쳤다 와우 음 진짜 맛있어 정신없이 가네요. 음. 저무 d e l i 이 호텔이 캠이도 많이 즐겨히 좋아요. 그냥 먹으려는데 못 준다. 인도? 아니 왜 칼하고 나이프 없어? <놀람> <놀람> 어, 나 너무 비싼데요? 나한 명이 더 맛있어. 어쨌든 여기 간식이 왔으니까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음 I'm not g o 음, 음, 너무 좋 저는 지금 이야 기분이야. 제 어? 예, 뭐, 잠깐만. 와.